자, 반갑습니다. 온, 이거 뭐 늦게 이거 공부하고 나도 지금 바빠 갖고 그치? 오늘은 행사도 있고 이렇게 어,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건데 어, 이것을 풀고 다음에 할때 보충적인 질문을 하고 이것을 갖고 직접 풀수 있도록 하는 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귀신인연풀이법이라고 했어요. 오적 유연비법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귀신인념 귀신인연프리법을 해야, 저번에 우리가 이거 배웠죠. 이 사람이 빙의에 걸리든지, 이 사람이 신병에 걸리든지, 이 사람의 신기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귀가 나에게 붙어 있는지, 우리 직접 관찰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네다 찾을 수 있지? 답이 제 기억은 쉬아시알수 있죠? 네. 그때 가르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기들이 나는, 나에게 무슨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는 풀어내는 거야요 내인데 왜 왔는지, 내인데 왜 와갖고 내가 무당이 됐었는지, 내인데 왜 와가지고 빙의가 됐었는지, 나에게 왜 와갖고 신병이 됐는지,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인연 법이에요.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기가 따라왔다고 생각하면 돼. 직접 이 기가 내는데 인연 법에 의해서 직접 내는데 오게 되게 되면 나는 신의 힘을 조금이라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가 작용을 해가지고 엉뚱한 기를 갖다 붙인 거야. 그럼 나는 왜 이런 기가, 기들이 오가지고, 나를 골탕을 미기느냐. 이것을 지금부터 푸는 거요 그런데, 이런 귀신 공부도 밤에 하니까 더 재밌네. 낮에는, 응. 이야, 김 빠지도 마. <웃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귀신 인연풀이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검 비법 중에서, 유검 비법 중에서 우리는 귀신 인연풀이법이에요. 그러면 인연이라 하게 되게 되면 저번에 우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인연이라 하면 영혼과의 인연 그죠? 네. 그 다음에 인간과의 인연 자 여기에 우리는 귀신과의 인연이라고 하는거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이런 귀신과의 인연을 우리는 지금 풀게 되는거예요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귀신과의 인연은 나와, 어, 누하고 소통을 하겠노? 나의 영혼과 소통을 하게 돼 있는 거야. 나의 영혼과 소통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 기각, 이런 귀신 인연이, 귀신이 나와 인연이 돼서, 나와 인연이 돼서, 특별하게 나에게 강하게 작용을 할 때, 그렇죠? 강하게 작용할 때, 내 운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약할 때더 강하게 오는 거야 힘이 약할 때그 다음에 풍운주기가 결정적으로 올때 이런 기대를 나중에 여러분 좀더 깊이 가게 되게 되면 게되 풍운주기는 우리의 애군만 푸는 거지 그제 애군만 푸는 거야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풍운주기상으로 우리가 인간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왜 이렇게 뭐고 힘들게 만들었냐? 이거는 어떻게 풍운주기 지금까지 표현 풍운주기는 이런 기들이 작용을 해갖고 나에게 애운을 가져온 것이오. 그러면 이 풍운주기 속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다. 무슨 나에게 몸에 신기가 왔던 빙이가 됐던 신병이 왔던 무당기가 왔을 때 어느 기가 어떻게 작용을 해갖고 이 시기에 나에게 침투를 했나? 이것을 푸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시기에, 자, 이런 주기에, 이런 풍운 시기에, 이런 귀신 인연으로 작용해갖고, 나에게 온 것이 어떻게? 지금 붙어 있는 귀신이라는 거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나에게 붙은 귀신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엄마가 되든 우리가 직접 상담해서 테스트를 하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에 작용하는 영향, 효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 기가 무슨 기인지 우리는 기 연수로 풀었다 그제 이거는 기 연수로 풀었잖아 그제 그런데 이런 기가 내 인데 붙었는데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기가 내 인데 붙었는데. 이 기가 와, 내 인데 왔는지를 우리는 보는 거요 지금. 무엇 때문에 내 인데 왔는냐 말이야, 이? 어저께 내가 이거, 그, 그저 강자하고 하소연을 팍 하고 나니까 오늘 힘이 바빴었네, 스트레스가 싹해소되가고 <웃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신은 이런 신인데 우리는 받았어요, 그제? 그러면 어떤 기가? 지금 내게 작용하는 귀신이 어떤 것인지 푸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귀신이 어디서 어떤 영향에 의해서 나에게 왔는지를 푸는 거라 나에게 아무 인연이 없는데 낸데 귀신이 덜 붙을 이유가 없잖아 난 귀신을 붙는데왜 낸데 쫓아오겠나 그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궁금한 거 하나도 없는가 배? 궁금합니다. <웃음> 진짜요? 네. <웃음>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앞으로 시대가 자꾸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두뇌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는 굉장히 복잡. 해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웠나요 명상을 배웠지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 그런데 책을 안사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 속에 전부 다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귀신들이 작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감당을 할수 없는 이런 사건들 이런 일들이 우리 복합적으로 풀어난 것이 여러분들인데 샘플을 한번 보여주자 그제.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거예요 그지? 여기 보면 귀신 인형 프리프 갖고 동그란 게 있고 여도 동그란 게 있고 여도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한자가 좀 들어 있어 갖고 좀 복잡하긴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음, 이건 한 개지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풀어가게 되는데 이런 병원에서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귀신병. 이것이 아주 꼬약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자, 귀신이 뭐 몸을 아프게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귀신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고생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귀신 들어봐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교회는 없겠나? 철에는 없겠나? 이 개각하면 없겠나? 자, 귀신이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는 거다. 여러분 어찌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잘못 가게 되게 되면 평생을 고생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귀신병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것이 우리는 정신적 우리는 귀신병이다 정신적으로 발생된 것 그렇게 이 두뇌 속에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것 서로 두뇌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귀신병 그 다음에 우리는 심리적 귀신병 심리적으로 우리는 귀신병 구분이 좀안 써요, 박사님. 그럼 조금 이상, 조금 이상 가르쳐 주잖아 지금 조금 있으면 가르쳐 줄게 자그 다음에 우리는 정신적이고 이거는 심리적인데 이거는 하나는 어떻게 사고에 의해서, 사고형 귀신병,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이 어찌보게 되면 굉장히 무슨 질병일 수도 있지. 자, 예를 들게 되면, 약으로 처방을 할수 있는 병 같으면 우리는 뭐 너무나 편한 거야. 그죠? 뭐그 고치기야 뭐 간단하지. 이거는 뭔지 조차도 모르잖아. 이런 것을 모르고 이런 귀신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귀신이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데 귀신은 어떻게 퇴치하겠노?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겠노근데이 놈이 쫓아냈다 하더라도 또 갖다 붙이면어떻게붙여보면또 아프지. 그러면 어떻게? 해? 이 귀신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떼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은그 다음부터는 이걸 못 붙이게 하는 것도 필요한 거야. 이것이 본인이 하면 제일 좋지만은, 본인이 못하면 엄마라도 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 누구말대로 귀신 가려갖고 가라! 이란다고 귀신이 쫓아갈 것 같아? 안 가겠죠? 그러면 이거 알고 싶지 않아요? 대답이 쉬운 차례뿐만, 여기서 진단해보면. <웃음> 그러면 나는 이 탁월한 귀신 인연이 있다는 거다. 이것을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타고난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런 귀신을 나에게 붙이는 이유와 원인과 인연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풀게 되게 되면 이 귀신하고 붙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금방 찾아보는 거야 귀신이 뭔지 누군지까지도 찾아보는 거야 이러면 모르겠지 우리가 그치 그 집에 어느 귀신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왔다는 것을 다 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우리 심리 치료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우리가 이거 뭐, 무당 상담도 하고, 무당이 뭐 자기가 붙어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할배도 있고, 막 할배도 있고, 동자도 있고, 장군도 있고, 뭐, 오만금 대만금 다 있으면, 아, 그게 뭐고, 어 무당이가? 지금 완전 잡동상이지. 그지 누구 말때 할배가 따라오면서, 어? 손자, 손잡고 온건 있을 수도 있다. 그치? 어떤 때는막장군이 장군이 됐, 다가막 할매가 됐다가, 할배가 됐다가, 막, 막 이래 보면 곤란하다. 그치? 자, 무당인 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무당 종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기때 뽑아보면 내잖아몇 가지. 가지가 있다 했잖아. 그치? 뭐? 동자, 동자, 선녀, 선녀 전... 장군, 대감, 전... 할배, 할매 그지? 이네가지 밖에 없어. 저 가보면 무슨 대감, 무슨 대감, 무슨 장군, 무슨 장군, 무슨 동자, 무슨 동자, 무슨 선녀, 무슨 선녀, 이거 밖에 없어. 그러면 나에게 어떤 것이 와야 진짜 무당인지. 그러면 나이 무당, 이, 이 신은 나에게 어떤 인연으로 왔는지 지가 알아야 되잖아. 지가 귀신이 없고 나도 무당인데 나는 무당인데 어떻게 내인데 나는 뭐 때문에 내가 무당이 됐는지도 모르면서 너는 어떻게 그거 뭐 치료를 하든지 구을 하든지 하겠고 그렇게 맨날 그뭐 점재 소리나 듣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제 상담만 하면 확실히 상담해 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고날 때 결정됐다는 거다 타고날 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오늘 배우는 것은 내가 타고날 때 결정된 것과 여러분들 저번에 배운 이거 기현수는 어떻게 지금 내인데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누군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지금 한 거야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 이거는 직접 관찰법으로 한다 했다 직접 관찰법 여기는 일과 행동과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직접 풀어내는 것이고 이것이 왜내 인데에 왔느냐? 나에게 온 이유가 뭐냐? 내 인데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귀신은 요구, 분명히 요구하게 되어 있다.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기는 술을 것이고,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자꾸 괴롭히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애군이냐 하게 되면 애군으로 작용, 애군으로 작용할 때는 어떻게? 풍운 죽이 따라오는 것이고, 몸에 갖다 붙는 것도 어떻게? 풍운 죽이 해보면 여러분도 안 봤지만 그 풍운 죽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가르쳐 주지를 못했다, 아직까지. 그럼 이유, 우는건 없다. 이유는 없다. 이유 없는 그거는 없다. 우유는 없다. 절대로 무슨 이유가 있고 그온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에게 와 있다. 자, 귀신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이유는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감을 하는 거야. 통화를 하는 거야. 항상.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귀신을 친구로 삼으면 내인데 올 것이고 친구하고 상각이 되면 어떻게 너인데 못하겠지? 그 귀신 좋아하는 사람인데 귀신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귀신이 싫으면 안오는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인데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귀신하고 친한 구석이 있다는 거다. 친구하자는 기... 이유는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는 거야. 자 이거는 했기 때문에 그제 오늘 이것만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귀신이 나에게 붙게 된 원인을 찾는 거야. 붙게 된 원인. 자, 그래서 우리는 붙게 된 원인이 우리는 내 두뇌 속에, 내 두뇌 속에 허주를 가지고 있는 거야. 허주라는 것은 뭘까? 가짜라는 거다. 가짜를 진짜로 나의 몸에 실은 한 거야 이제지? 신이 아닌 작기인데 불구하고 작기를 내 몸에 실은 한 거야 그것을 신인 양심은 한 거다 이것이 바로 허주라는 거야 이제 되지? 허주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신도 아닌 작기일 뿐인데 이것을 나는 신으로 만들어 갖고 내가 이 기둥을 만든다. 허주라는 거지. 주인이 데 주인? 가짜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내 두뇌는 어떻게? 해? 가짜가 잠식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 부채. 그 다음 부채는 뭐고? 허고라는 거다. 허고. 허고. 허고는 뭐고? 생각할 고라는 거다. 그지? 나는 자꾸 생각에서, 생각으로 인해서 귀신을 갖다 붙이게 되는 구조다. 우리, 우리 책에는, 우리, 우리 박선생은 뭘까? 아, 박선생은 뭘까? 나는, 나는 몸에 오면 허고라는 거다. 여기는 마음에 오면 어떻게 하겠요 둘이는? 허주가 되는 것이다. 전부 다 허주네. 나는 허고고. 그데이 허상은 없다 자 그래서 우리 세번째 우리 허상 이라는 것이 있어 나는 나에게 상을 만들어 놓는 거야. 신의 상을 만들어 놓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게 허상이다 근데 우리 어머니 몇배 했네 20분 안에 아, 는거몇번이 아, 몰라요. 몰라? 면 모르겠다. 2러2 0이아2 0번아고음악 예, 아, 엄마가 하는 거 하지 마고아 이거는 허 그, 이거는 허고니까 난 허상인지 아닌지를 내가 풀어 보려고 한 거야. 20번은 허상이에요. 그 고라했잖아, 허고. 그럼. 허고당. 어, 그 고라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생각에 의해서 자꾸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신이 아닌 것도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 지금 딱 맞지? 만들어가는 거딱 맞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허고라는 거예요. 허상은 이 신을 자기 몸속에 신을 만들어 난 거야. 여기에 내 신이 붙어 있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내 머릿속에 있다. 아니면 어떻게? 해? 내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 항상 우리는 신은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상을 채아 놓는 거야. 그래 놓고 난 여기는 어떻게? 해? 아, 나의 온 신은 어떻게? 간우장문이다. 여기 가슴 속에 간우장문이 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맞는 거 같아요. 먹기는 맞기는 뭘 맞나? <웃음> 아니, 인기가 특징이 없 딱,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는 허상이라는 거다. 어, 상. 허상. 허상. 허주, 허주 허주는 그 했잖아. 아, 가짜 내가 이거 지금 뭐, 오기는 왔는데, 신도 아닌 신을 나는 진짜 주인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갖고 내 머릿속에 해가지고 어떻게 거기로 가뿌는 거야. 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다. 그러면. 허수, 뭐. 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아, <웃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어,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거다, 영혼이. 영혼이 그런 인연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구조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업, 면, 신, 기다. 자, 여기서는 업에는 어떻게, 우리가 타고난 내 업장으로 인해서 이 귀신 인연과 인연을 맺은 거예요. 자 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인연법의 인연법 인연법에 의해서 이어졌던 인연로 으 인해서 나에게 와 붙은 거. 자세 번째는 어떻게 신이라고 했지 이거는 귀신 신자다 귀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매크로 내 매크로 귀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귀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는 이런 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가게본다자 여기 아까 저게 우리 20번에 했지? 기라는 거다. 나는 아무데나 그런 기운이 강하게 되면 나는 신으로 착각해서 받아들인다는 거다. 저우행동 똑같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기운이 생긴 것 같고 우리 할아버지가 온것 같고 귀신이 온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것이 자기가 만드는 것이란 말이야 지금. 지금 똑같이 만들어가 있잖아. 기운을, 기운이 을기운 탄다는 거지 어. 기운을 느낀다는 어. 거다 어, 기운을 많이 강하게 느낀다는 거다 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가고 뭐딱 있으면 귀신이 했는데 왔다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전생이지 어, 전생의 업은 어떻게 전생의 업이니까 내림줄 조상줄로 내림줄, 조상줄로 이어서 오는 그런 구조를 했다. 어그 칠성이나 뭐 똑같지. 이거는 내림, 조상, 칠성 이쪽으로 쭉 타고 내려온 거야. 그럼 나는 몇 번이고? 1번이잖아. 그렇게 나는 기운이 거기에 왕창 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신이고 그렇게 북하고 창하고 있다. <웃음> 그래 해서 만나게 되는 거야 뭐얘 돼요? 얘 되지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나 조금 이따 풀면 된다 자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게되이 귀신이 종류가 어떤 귀신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나는 어떤 종류의 귀신하고 이 친한 업장을 가지고 있는 귀신 인연이냐 이것을 푸는 거예요 이게 되죠? 네. 자, 그러면 나는 몇번 이랬어? 1번. 나는 병기 해놨잖아. 그지 병기 해놨으니까 어떻게? 나는 이기와 좋아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내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거야. 뭐,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거야. 이? 합이 안 되면 몸이 아픈 거야. 합이 되면 어떻게? 봐주는 거야. 이? 그렇게 나는 그게 없으니까 이런 기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은 그냥 예기치 않은 병, 예기치 않은 수술,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을 자꾸 만드는 거야 그렇게 나는 나도 이런 거잖아 그렇게 나는 다른 쪽이 아니고 어떻게 계속 수술만 하는 거야 잉? 그렇게 수술이 면 다리도 수술, 뼈도 수술, 이 등에도 이렇게 수술, 어깨도 이렇게 이 만한 수술 자국이 내부에 큰 수술을 해갖고, 아 이렇게 또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그죠? 별일 없이. 이게 바로 병기라는 거다, 병기. 병을 가지고 따라댕기는 기다는 거다. 그러면 병기는 누구를 데리고 오겠나? 아, 기신을어디게요 아, 그렇게 아픈기신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렇게 나는 좀 아픈 거 아픈 걸 데리고 오는 거야. <웃음> 그럼 나중에 키는 어떻게? 나중에 귀신 종류를 딱 찾으면 있잖아. 나는 어떻게? 어떻게 죽은 귀신이라고 노잖아. 그치? 그러면 병으로 죽은 고그 귀신이다 하는 거다. 기억스러 그래 하면 병으로 죽은 귀신. 그래, 병으로 죽은 귀신이야. 그 보면 나중에, 그거 딱 찾아보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나중에 어떻게? 나이에 딱 따르고 온 내가 그것이 온풍운 주기를 딱보면 어떤 귀신인가 딱 오게 딱풀어난다이 말이야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조금 향상되면 내가 풀어줄게요 오케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가보자 그 다음에 불기라는 거다 불기 여러분들 불기 하게 되면 불기가 뭐고 이런 사람한테 없는 기가 아니라 부러진 아닌 기다 그렇기네. 이 기는 어떻게? 신체적인 불구, 신체적인 장애, 그렇게 아픈 장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깔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불기라는 거다. 그렇게 뭐 누구말따나 눈이 한쪽이 없다든지 뭐 입을 잘못 쓴다든지, 애꾸눈이 된다든지, 코를 좀삐 갔다든지, 다리가 없다든지, 팔이 없다든지, 팔이 세 개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렇게 신체적인 장애, 그렇게 정상적인 그게 아니다, 그렇지? 그렇게 이런 귀신이 오게 되게 되면 귀신 바닥하면 전체가 안 보여, 이 반만 비는 거야. 여러분들 꿈속에 보게 되면 반만 비는 귀신이 다리가 없는 귀신들 많이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 상체만 있는 거. 요것이 바로 불기라는 거다. 불기. 내 이런 것까지 내가 푸르져 갖고 될 일인가 모르겠다만. 그래서, 이, 이 보적 수리 사주가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는데, 아 무당이고, 뭐, 이게 소용없다니까, 뭐, 귀신이 뭔지를 막 환경 찾아보야, 이게 답이 있는 거지. 그것도 못 찾는데 무슨 답이 있겠노? 그래서 점치 갖고 백날 치봐라, 막그 맞는 거야. 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만기라는 거다, 만기만기 만기. 망기는 어떻게? 망한 게시니까 뭘 밝히겠나? 돈. 돈만 밝히는 거야. 막 가는 데마다 돈이야. 돈으로 모든 걸 때문에 사건을 저지르도 돈으로 사건 저지르고 돈을 요구하고 욕심도 많고 하는 일은 어떻게 돈만 보면 눈이 흐렁흐렁 하는 거야. 그러면 망기 붙인 사람은 어떻게? 저게 하나. 누가 상담하러 왔다하면 그거 홀딱 뺏기 부는거야 만기부터 끝까지 뺏기려고 욕심뿌리는거야 갔다 오란 소리 안해 왔다가면 어떻게 틀어버는거야 <웃음> 이것이 바로 만기라는거다 그런데 만기는 저게 악착같이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없는 무당이라도 만기가 붙게 되면 생활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게다 만기가 붙으면 다른 건처음부터 보면 뭐 가다가 이거 무단도 퍼다만 신발 딱 올라가면 뭐 다리 같이들을 하기도 하고 뭐일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이 이런 건 어떻게 불기라 불기 가다가 막꿍꿍 앓고 한달 고 토하고 뭐 이런 식 이거는 어떻게 해? 이거는 변기다 변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에 명기다 명기 명기는 이것은 뭐고? 목숨 명짜이가. 이거는 어떻게? 치명에 바로 못 사는 사람이다. 가다가 길 가서 차에 빠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자살하고, 연탄채에 연탄, 연탄 편안고죽어부고 이런 사람들 많지? 이거는 전부다 명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의, 이거는 혼은 잘 풀어주라고 하는 게여기다 생각을 해봐. 어느 날 갑자기 가는데 차가 와서 팍죽었다 그제? 죽어보소. 몸은 죽어본 거야. 그런데 이 원은 는 어떡하? 나 금방 있었는데 왜내 몸이 없지?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잖아. 안 그래?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봐봐. 물에, 물이 빠져갖고 물이 기들어 붙으니까. 어떡해? 이거는 물에 안 빠지잖아. 그럼 이거는 날아다니면서 내 몸은 어디 있지? 막 돌아다니는 거야, 온천자로. 그러면 어떡해? 옆에 그, 물에 빠진 죽은 이거, 이거, 뭐고, 산, 계곡에 같으면 물, 깊은 물 있지? 아, 이런데, 어떻게, 해? 막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 저기 하나 오면 지범인 줄 알고 잡아갖고 다 끌고 가뿌는 거야. 그래서 그, 물에 빠지 죽는 데서 계속 빠지 죽는 거야. 음. 사고 난 데서 계속 사고 나고. 이게 바로 명기라는 거다, 명기. 이야, 정말, 이걸 안 뵈려고 했지?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보자 20분이 어떻게, 해? 이게 그하게 되면 욕이다 욕이. 욕이는 뭘까? 핵의 망치가요사스러운 기가 욕이다. 그러니까 이 욕이는 어떻게, 해? 항상 왔다갔다 해. 지 주장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거야. 욕이. 요기. 그러면 욕이는 주로 어떻게, 해? 이게 어떻게 해? 사랑에 실패가 사랑에 실패하고 죽었고 어떻게 참 어? 남자는 여자인데 시달려 갖고 죽었고 여자는 남자인데 시달려 갖고 골치 아프고 사람 인연에 의해서 연체 보고 이런 것이 주로 욕이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핵에 망치가 요사한 이런 기가 욕이라는 거다. 요물요물 염물. 요물, 요물, 요물.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보 자. 아, 이거 들고 있어야 되겠네. 자 20분의 경우에 보자 나는 허구로 태는 내가 이 허주를 내가 씌워 내가 있네 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인해서 이 허구를 씌우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나에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 내 몸속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20분이 우리는 어떻게 기회 했대지 이제 근데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기운이? 사람이 가다 보면 기운이 다르잖아요. 교육장의 기운도 다르고 집에 가도 기운이 다르고 어떤 기운의 변화가 있으면 이것이 전부 다 귀신 작용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여기가 여기가 되잖아요. 여기 그렇게는 얼마나 요사스럽겠노? 그치? 그렇게 변덕이 엄청나게 심한 거야. 그렇게 사람을 엄청나게 가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귀신인연법이라는, 귀신인연법. 그러면, 우리 한, 돌아가면서 한번 볼까요? 13번. 13번은, 어떻게? 허주. 나는 자, 우리, 우리 서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없는 것도 나는 어떻게, 내가 진짜 신인 줄 알고 막 쫓아다닌다, 이 말이야. 자기가 채운 줄 알고. 그렇게, 자기가 채운 줄 알고 쫓아다닌다. 이것이, 이 신이 어떻게, 진짜 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자 그러면 13번 이거는 어떻게 내림으로 왔다는 거다. 내림. 그지? 7성줄에 의해서 어, 조상줄에 의해서 내림으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런 가짜를 우리 조상으로 착각을 하면서 내림으로 이어진 인연에 따라서 뭔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이것이 내 허준 줄 알고 있다. 허준 그러면 어떻게? 이 만기고, 만기로 인연이비비 전환되는 거야. 그런데 13번은 돈에 대해서 좀 많이 밝힐 거다. 그제? 돈에 대해서 애착이 좀 많을 거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을 거다. 어, 그러면 어떻게? 돈에 대해서 힘들게 되고, 돈에 대해서 어렵게 되고, 돈 때문에 어울리가 되는 거야. 어, 얽, 얽, 얽히게 되는 구조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애착은 많다. 그제? 맞나? 줄도살고뭐모르하지 그래서 이밤 중에 이분들까지 왔겠지. 언제쯤 예상사님뭐 이런 것이 언제쯤 올 가능성? 아, 그거는 풍은주기 보고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아주 시간이 없으니까 못한다 네. 실력이 조금 늘고 나면 내가 가르쳐 줄게. 풍은주기도다못 푸는데 그뭐 기신풍을 그 어떻게 풀게요? 자, 그러면 이런 기들이 어떻게 일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그 욕심을 만들고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주변에 이 주변은 어떻게 동과 관련되어 있는 곳으로 야는 잘 가게 될 거야 동네에 가려서 애착도 많아질 거고 동과 또 얽히게 되면 동과 사람을 얽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웃음> 알아야지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낸디 신기가 왔다 하면 그 신은 무엇이냐?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런 기가 그 인연을 잡아 이었다는 거다. 불러들였다는 거다. 이해되 나는 이런 귀신 인연으로 인해서, 그러면 귀신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왔든, 할머니가 왔든, 동자가 왔든, 전부 다 이런 요인에 의해서 오는 거야. 그러면 19번 한번 풀어볼까? 1 9분은 허주다, 허주, 그제? 지금 허주잖아. 가짜. 어, 가짜도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 그제? 그, 그러니까 허주는, 그, 그러니까 게1 9분은 진짜가 많으니까, 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신발이 강하잖아, 신발이. 허주 중에서도, 허, 허주기 때문에, 신발이 강하니까, 어떻게, 올바른가 오게 되면, 어떻게, 이 길로 가는 거야, 직행이야, 그렇게, 천하의 무당 팔자가 이 19분이라는 거다. 그렇게, 19분이 되면, 내 무당 해무가, 해무도 성공하겠어요? 하면 19분이 되라는 거다. 19분 안 되면 전부 다막 공부해라. 자, 19분은 어떻게? 19분은 어떻게? 기는? 명기라 명기. 그치? 명은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 아마, 응? 고약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제 그래서, 우리 19번에는 주로 이 장군기들이 많이 붙게 되는 거야. 장군만 왔다 가면, 그는, 우리 조상 중에서 장군만 왔다 가면, 나는 무당해도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장군이 왔다 가면 성질 들었겠지. 그제 그렇게 장군이 왔냐 안 오는? 장군이 왔느냐 안 오느냐 그거는 할배나 장군이 오게 되는데 이거 딱 보면 안다. 딱 담배 꺼라 으면이 장군 아니면 할배다. 그렇지? 어 갖고 담배 딱 담배 피우는 거 보면 할배다 이. 자그 다음에 뭐풀어볼고 응, 명기? 응. 아그그 그 원하는 것이 이? 이런 이런 명기 요기들이 나중에 우리는 저뭐고 기연수에 보게 되게 되면 이거는 내인연법이 되고 원하는 것은 없어 그렇잖아 이거는 내 인연법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없어 야 야가 데리고 온 요기가 어떻게 요구하는지 다르겠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병기를 갖고 오면 병기를 인연이 있는 병을 데리고 오는 거야 이 아가 누군지 몰라 병을 낫 살라고 하든지 내 인데 어떻게 이런 신의 힘을 주갖고 상대방을 낮게 만들어주는 위력을 갖다 주든지 그래서 우리는 한의사들이 병기 이런 게 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한의사들이 병기고 왔다 하면 어떻게 이건 바로 신침이야한 방에 끝나는 거야 두 방도 칠 필요 없어. 완전 일침 한 개에 끝날 수 있는 거야. 명령. 그렇게 명기나 명기나 명기나 어떻게 병기? 병기는 병을 잘 고치는 거고 명기는 어떻게 죽어 가는 사람도 한집한팔팍 나면 살리는 거야. 그렇게 체주 제주, 명기는 체주가 좀 좋아. 명기는 체주가 좀 좋아. 자 그러면 우리 구분 하해 볼까? 자 구분은 어떻게? 구분은 허상이다 그제. 지데 말이 그래서 뭐 내가 상을 하나씩 안 넣는 거야. 내 몸속에 부처님 하나 갖다 이어 놓든지, 하느님을 하나 갖다 이어 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고 어떻게? 나는 자나 께나 어떻게? 하느님 하느님이시여 내, 내 복을 주십시오 부처님이여 날 복을 주십시오 이런 타입이다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업장은 업장이잖아. 타고 내려온 거야 이 응, 내림으로 내림으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구분이니까 어떻게 이 명기지 명기. 그치. 그럼 명기 명기가 오는 거야 그치? 그치? 명기? 원래는 응. 이 이거는 인연법이기 때문에. 이, 이 자체가 준 것은 아니에요. 인연법에 엮여져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이 명기, 명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그럼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우는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치고, 사우고 이런 거는. 사람들끼리. 사람들끼리 충돌, 충돌증도 많겠지.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싸움해갖고, 죽이고, 살해하는 거,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노? 안 해본 사람? 없네, 다 했네? 어, 아, 너는 진짜 똑같잖아, 병기. 자, 허고에, 신기에, 허고에, 신기에 병기다. 그치? 나는 잘할수 있다. 봐봐. 나는 잘할수 있다. 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 병 고치는 데는 내 일각이 있다. 그런데 내 의사가 안 됐으니까 병은 못 고치잖아. 그럼 무슨 병 고쳐야 되겠노? 정식병. 아 이거 고쳐야 되 우리 병거 그렇지? 이거 있는 거 그대로 봐여자 이것을 통해서 나는 신이 붙게 되는 거야. 데리고 온 거야 신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뭐 어떤 길을 하더라도, 내 주변은 아픈 사람, 나도 아프겠지만, 내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 아픈 사람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그 사람인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거야. 도움을 주야 뭐, 나중에 뭐, 용돈이 생기면 뭐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심리 상담, 아픈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야. 내가 좀 시간이 없어갖고, 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게요. 오늘은 행사가 있어갖고, 내가 더 하게 되면 내 기지 맺긴 해뿐 뭐, 내가 지금 곤란한 문제에 처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웃음>